슛! 아! 어! 아! 좋다! 됐다! 됐 어! 왜? 왜? 어! 슛! 아! 진짜! 아 슛! 아! 어,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한국타잔입니다. <웃음> 아, 지금은 시험기간인데,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일요일이죠? 저는 월요일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또, 피파 U20 월드컵 결승인데, 안볼 수가 있습니까? 전반전 1대1로 끝났는데, 어. 잠시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오렌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어, 음.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좋다좋다좋다좋다아좋다좋 좋아. 좋아! 아! 아, 가자, 가자! 아안정환 해설위원이 끝까지 해보고 후회합시다 라고 합니다 에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희식 국가대표들 그래서 준우승이에요 준우승은 잘한거예요 엄청 전 이제 제 본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험공부를 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새벽 3시니까 한 6시간만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일 시험 직전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웃음> 얼른 밥좀 챙겨 먹고 공부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웃음> <웃음> 공거하려면잘 먹어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 진짜 음, 맛있다 와. 맛있다 어후,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진짜로. 와, 뭐야 오늘? 장난 아니죠? 와,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좋냐? 구름 보세요. 저기 또뭐 체육대회 하나보다. 에 좋겠다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오늘의 스케줄은 음 지금 한시간 정도 좀 책을 보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교회 갔다 왔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ppt 달달달달 외우고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또 ppt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자고 일어나서 ppt 달달달달달 외우다가 시험을 보면 될것 같네요 다행히 내일 시험 볼 거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좀 제가 잘안 그러지만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공부를 좀 해놨어요 <웃음> 그래서 뭐 부담은 안 되는데 교수님이 중간고사 성적을 다 공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평균 정도더라고요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전투력 올려가지고 열공해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공부하시죠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너무 예쁘죠? 교회 가는 길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호수공원을 통해서 가는데 되게 그냥 산책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웃음> 뭔가 시험 기간 중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느낌 제가 갈증이 나가지고 블루베리 에이드를 샀는데 그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를 절대로 <웃음> 표준으로 구사할 수 없다. 블루베리 스무디. 제가 방금 블루베리 스무디라 했죠. 그럼 이거 표준으로 하면 뭐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이게 이것도 표준 아닌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죠. 스무디를 스무디라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해야 되나? 너무 광고톤인데 이거는? 뭐가 중요해요? <웃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배도 많이 안고프고 음... 그냥 좀 간단하게 해 먹고 싶어서 닭다리 에어프라이에 돌려가지고 블루베리 에이드랑 먹겠습니다 <웃음> 이제 다시 달려봐야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겠지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로 수업 때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다 이제 타이핑해서 다 받아 적죠 아, 그러다 보면은 교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마 시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타이핑 해놓은 거랑 PPT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네요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사먹고 싶긴 한데 딱히 뭐당기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오징어 덮밥이나 해먹으려고요 <웃음> 하다보니까 이게 시험 기간 브이로그인지 밥해먹는 브이로그인지 <웃음> 참 뭐 시험기간에 잘 먹어야 되니까요 네. 아잘먹겠습니다짜잔아또 와. 장 맛있다. 어 맛있다. 아. 아. 시험공부도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재밌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이 8시 반인데 음, 12시 반까지 한번 빡세게 달려봐야 겠습니다 맛있다 아아 <웃음> 아, 맛있다 어느덧 4시가 다 됐네요.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생각보다 할게 많아 가지고 아, 4시까지 달렸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한 8장 정도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이것만 딱 가져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고 시험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이제 씻고 자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시험 3시간 전입니다 얼른 음주에 가야겠네요 한 2시간밖에 못 자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자니까 기운하고 좋네요 그럼 저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고 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아 아쉬워 죽겠어요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이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문제가다 나와버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 뇌에 있는 모든 그냥 뇌 주름까지 다썩놨면서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짜냈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물론 보시면은 그 번호 번호 대사 있잖아요 하살리 하지마 임마그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게했습니까 그래도 나름 다반지 꽉꽉 채워쓰고 나왔고 이미 지나간 거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안되네요 다행히 내일이랑 모레는 시험이 없고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 두 개가 남아서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좀 자고 다시 체력을 보충해서 남은 시험도 준비 잘 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도 저의 브이로그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럼 시험 잘 마무리하고 또 도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